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이 되었어요.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어, 건조기 사용법은 낮에 제가 푸다닥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건조기에 제가 직접 써보고 건조기의 장점, 단점, 뭐 아쉬운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편리한 게 무언가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건조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을 해주면, 그거에는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장점이 한 7이면 단점은 한3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거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그렇게 옷이 구겨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은 아니기에 그저 제가 편리한 거 생각을 하면 장점이 한 9에 단점이 1이에요 그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거고 저는 가장 좋은 점이 비 오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 예전 같으면 장마철 이럴 때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장마가 계속 돼서 이제 습기가 80, 90까지 찬다 이러면 저희 집 가스레인지가 안 켜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저 빨래는 어떡하지? 하는 그런 정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피 와도 뭐 우리 건조기 있는데? 뭐 이런 자신감? 그리고 예전에 왜 장마철에 그 빨래를 들고 빨래방을 갔었거든요. 비가 오거나 이러면 근데 그 속옷 제 속옷이나 신랑 속옷이나 애기들 거라도 속옷은 좀 다른 사람 보는데 계기가 되게 민망하고, 빨래통에 넣었다가 건조통에 넣을 때도 누가 볼까봐 되게 조금 저 되게 소심해서 조마조마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비가 와도, 음 빨래하고 건조기 에 넣으면 되니까 이런 자신감이 너무 어깨 뽕 들어가고, 두 번째 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빨래를 세탁기에서 꺼내서 빨래대에 툭! 그래서 널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넣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건조기가 생겼다고 해서 빨래대가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단점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구겨지는 신랑 바지나 와이셔츠, 제뭐 정장들 입고 나갈 일은 거의 없지만 아니면 아이들 옷 중에 면으로 돼서 심하게 구겨지는 그런 옷들은 빨래대를 이용해요. 을 근데 어차피 빨래대를 이용을 할 건데 그럼 건조기를 왜 써?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저희 4인 가족이에요. 매일 빨래를 해요. 매일 빨래를 하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눈이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어요. 어떤 날은 빨래가 잘 마르지만 어떤 날은 비가 와서 빨래에서 냄새가 엄청나요. 그런 365일 중에 매일 빨래를 하고 건조기를 돌리지 않으면 몇 개의 빨래대에 넣는 옷들로 인해 건조기를 안 쓴다? No, No, 멍청한 짓이에요. 건조기는 정말 혁명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특히 4인 가족 매일 빨래한다. 건조기는 최고예요. 세 번째는, 아, 세 번째는 저희 애들이 밤에 가끔 사, 그 이불에다 실내를 해요. 아직 근데 제가 이불에다 실을 했을 때 야, 너 밤에 누가 그렇게 쉴을 해? 이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 괜찮아, 괜찮아 이래서 우리 애들은 자다가 실을 하도 뭐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애들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는 않는데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건조기가 없을 때는 아... 이불빨래... 좀좀좀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괜찮아 괜찮아 이불빨래 세탁기 넣고 건조기 돌리면 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마음도 음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 그, 그건 뒤에 얘기할게요. 뭔지 궁금하죠? <웃음> 내 맘대로 <마음대로 웃음> 밤이라 좀 맛이 갔나봐요. <웃음> 그리고 먼지를 걸러내 주는 게전좀 좋더라고요. 건조기 이렇게 보면 그 안에 거름망 걸음망, 먼지 걸음망이 있어요. 그거를 딱 열어보면 먼지가 어마어마해요. 정말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이렇게 긁어내고 있으면 내가 건조기를 안 썼으면 이 먼지를 다? 라는 생각이 고그 먼지를 긁어낼 때마다 그래 건조기 쓰길 진짜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매번 돌릴 때마다 진짜 먼지 양이 어마어마해요 먼지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애들 옷에 붙었던 스티커도 잡아주고요 가끔은 이렇게 종이쪼가리들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애들 바지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자잘한 종이쪼가리들이 막 먼지통에 걸러져 있으면 헉, 건조기 진짜 잘 샀네 이 생각이 팍 들어요 애들이 있고 매일 빨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족들은 정말 이 말에 되게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 전에 통돌이 빨래를 하고 이럴 때는 특히나 먼지 보풀에 이게 제일 잘 생기는 게 신랑 삼각팬티 최고예요. 면팬티인데 삼각팬티 몇번 돌리면 어? 그... 빨래를 꺼내잖아요. 그러면은 보풀 애기가 속옷에 여자들은 보통 그 나일론이나 레이스이기 때문에 레이스에도 보풀이 되게 잘, 잘 생겨요. 잘 그렇게까지는 확 와닿지는 않는데 남자들 면팬티 삼각에는 진짜 왔다해요 먼지 보풀 애기가 근데 건조기를 쓰잖아요. 이 보풀 애기가 뽀송해져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뽀송하다라는 걸 하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수건 이불. 이거 정말 뽀송해요. 수건의 부들부들함과 뽀송뽀송함은 햇빛에 말렸을 때 바삭바삭함과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이건 써보지 않으면 정말 몰라요. 이 보송보송한 수건을 딱 샤워를 하고 얼굴에 탁 대거나 몸에 대면 그 호텔 수건의 느낌이 촥 나고 이불도 건조기에 돌린 그 따뜻한 이불을 촥 널면 아 포근해 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근데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점도 분명 있어요. 단점은 옷이 구겨져요. 와이셔츠, 또 정장 바지, 정장들은 진짜 많이 구겨지고 애기들 옷 중에 면으로 된 그런 옷들도 엄청 구겨지고 그리고 옷이 줄어들기도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줄어든 옷은 한번 줄면 그렇다고 두 번째가 더 줄고 이건 아니에요. 한번확 줄면 확 준다? 저는 아직까지는 확준 옷은 못 봤어요. 줄기는 줄어요. 근데 이게 싼 옷일수록 줄어요. 유니클로 옷들 되게 잘 줄고요. 면티들 좀잘 주는 편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확 줄어서 아 이건 못 입어 버려야 돼 하는 옷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아직까지는 뭐 준다고들 하시는데 저희 집은 전기거든요 아까 보셨다시피 그렇게 확 줄어서 못 입는 옷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옷이 해진다고도 하는데 아직까지 해지는 옷도 없었고 오히려 저는 그 통돌이 세탁기 돌릴 때 건조기 안 돌리고, 통돌이만 돌려가지고 네, 저 빨랫대에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 했을 때 그렇게 면티가 목이 늘어났었어요 목이 막다늘어나고 저희 신랑은 저보다 더 이런 패션에 관심이 없는 정말 패션 테러리스트라서 그냥 그거 입고 출근하고 저희 신랑이 새벽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네, 못 일어나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입고 가는데 퇴근했을 때 보면, 음, 자기야, 그거 입고 갔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럼 또못 버리게 해요. 그러면 몰래 이제 신랑 출근했을 때막 옷장 뒤져갖고 목 늘어난 거 버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새 옷으로 막 교체해서 넣고. 근데 또 버리면 몰라요. 그냥 그때만 못 버리게 하지. <웃음> 어쨌든 디스가 되었지만. 여튼. 그런 줄어드는 것도 조금 줄어들기는 해요 근데 확 줄어드는 건 아직까지는 저는 없었고 제가 옷을 살때 그런 옷을 안 사나 봐요 그리고 음뭐 옷감이 상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왜냐면 니트 같은 건 아예 안 넣어요 니트 같은 건 아예 넣지 않고 와이셔츠도 안 넣고 정장 바지 안 넣고 하니까 정장 바지 같은 거는 구겨지면 다림질하는 게더 싫어서 안 넣어요 저 다림질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안넣고 음.. 또 아쉬운게 있다면 아쉬운거? 단점? 그냥 아쉬운거예요 저희가 9kg를 샀잖아요 크기가 아쉬워요 <웃음> 9kg에는 이불빨래를 할때그 매트 커버 그리고 그 위에 깔개 그리고 베개 커버 두장 뭐두 장에서 네장 정도 딱 들어가요. 위에 덮는 이불까지는 그 차렵 이불이면은 안 들어가요. 요거를 벗겨서 솜은 있고 뭐 벗겨서 씌우는 이불 커버라면 같이 들어갈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애들이 시야를 밤에 해서 넣어 보면 매트 커버 그리고 그 매트 위에 까는 깔개 그리고 베개. 요거 돌리면 딱인 것 같아요 그러면 딱 이불로 맞추고 돌렸을 때딱 맞아요 그래서 차라배불 같은 경우는 건조기에 넣으면 꽉 차거든요 그래서 안 돌려요 그냥 빨래대에넣어요 이게 조금 아쉬워요 용량이 좀 크면 이번에 16kg 나왔다면서요 저도 16kg로 사고 싶어요. 가격이 차이가 있고 또 새로 살려고 하면 그죠?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워요. 9kg를 쓰면서 전기세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 여기 한번 돌릴 때 179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대략 잡아서 저도 매일 빨래를 돌리는데 드럼 아니 아니 아니 드럼이 아니라 건조기를 돌리고 전기세가 얼마 올랐어요 물어보시면 3,000원 올랐어요. 이것도 넉넉 잡아 3,000원이에요. 음. 그러니까 3,000원이면 진짜 괜찮죠. 왜 저는 그냥 뭐 그렇다고 30일을 다안 돌리겠지만 거의 매일 돌리는데 30원이고, 아니, 3 0원이고 아니 3,000원이고 한번 돌릴 때 뭐 어디서 얼핏 봤어요 179원 네. 179원 그러니까 오히려 드럼세탁기가 생각보다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건조기는 생각보다 적게 나와요 제가 요 건조기 설치할 때 가스와 전기에 대해서 엄청 고민했어요 저희 신랑은 가스파 저는 전기파 근데 결국에 전기로 선택을 했죠 왜냐면 가스는 이 가스 가 배관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더 샤시를 뚫던 벽을 뚫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민원도 생기고 가스관이 나가면서 그 뜨거운 김이 밖으로 나가면 윗집에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대요. 그러면 또 이거를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해서 에이 그러느니 전기 쓰자 해가지고 전기를 썼는데 소음은 사실 저는 베란다에 있기 때문에 소음은 거의 못 느껴요. 왜냐면 돌리고 문을 닫거든요. 소음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베란다 문을 닫아 놓으면 그렇게 신경은 안 쓰이는 정도의 소음인 것 같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언가가 편리해진다 하면 장점과 단점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저는 건조기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써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을 싶어요. 저희 어머니는 20년 전에 건조기를 썼는데 옷감이 많이 상했다고 지금까지 안 쓰세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해요. 어머니 20년 전 얘기해요. 근데도 아직 본인의 그 과거에 받은 충격이 많으신지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 어머니 진짜 좋아요. 쓰세요. 추천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웃음> 네 저는 여기서 마시간 하루 동안 아이들을 보고 마시가고 넋이 나간 하루 종일 어른들 언 단어는 한 번도 못 써서 어른들하고 대화가 하고 싶어서 마시간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굿밤